렛츠고 오꿍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3만잼 거의 이거 4만점인데 이정도면은 자 우리 납치범님의 2챕터부터 야금야금 모아온 39,000잼 싹다 탕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아 처트 아 처트 고양이 안 나올 수 있어 첫트 고양이 안 나올 수 있어 첫트는괜찮아아 아.. 처음 SR 한개 아.. 좀 해봤데 캣닙! 캣닙 없어요 캣닙? 누가 좀 캣닙 좀 보내봐 캣닙 아니 요 캣닙 들고와서 모로를 <웃음> 유혹을 해야돼 지금 <웃음> 아.. 시작 안좋은데 두번째 갑니다 고양이.. 아! 아.. 한게가 없어 <웃음> 잠시만 <웃음> 또 SR 한개야? 개반봤데 이게 <웃음> 개요아데 이걸 SR 한 개라고? 세번째 에이 이거 액땜 액땜 액땜 39,000잼 있는데 39,000잼이나 있는데 에이 설마 안뜨겠어요 근데 <웃음> 고양이 없네 아니도 또? <웃음> 자 황금 아 황금 아니고요또 SR 한 개야? <웃음> 잠깐만 또 SR 한 개라고? 아니, 두 개, 세 개씩 좀 달라고 했어, 을 아, 이거 아닌데? 아, 내게 재물이 안 됐나, 아까? 네 번째 갑니다. 아이, 아 잠깐만. 나 지금 나가서 캔닙 하나 사와야 돼? 모로를 여기서 지금 끌고 와야겠는데? 왜, 왜안 나오지, 고양이가? 오, 떴다, 떴다, 떴다, 떴다, 떴다, 떴다, 떴다 그렇지,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확정 확정 확정 확정 확정 확정 야 이거 확정 떴네 아 봐라 바로 바로 나온다 바로 와아 이게 바로 뜨네 이게 어? 황금 그렇지 황금이고 그렇지 아 이거 완벽한 확정이다 무기인가? 이정도 는 무기인데? 아 아티팩트라고 이게? 아... 개 에반데? 아... 하. 어. 아... 아까 앞에 안나왔던게 SR 여기 몰아서 나오네? 어? 상성 데미지 15% 괜찮다 상성 데미지 15%다 괜찮다 괜찮다 좋은거 좋은거 어? 브레이크 효율? 와 이거 완전 보스용인데? 어? 공격력 7%? 어? 뭐야? SR 다 좋은거만 떴네? 오케이 아 이번, 이번에 잘나왔어 진짜 <웃음> 좋긴한데 웹폰이 없어요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s 알 아니 아티 뽑았으니까 이제 무기 가자 무기 무기 다음, 다음 이제 모로가 무기를 들고 올거예요 이제 무기, 아 지금 무기 가지러 갔다 지금 지금 무기 가지러 가서 없는거예요 무기 가지러 가서 지금 없는거 <웃음> 무기 가지러 간거야 <웃음> 방금 아까 아티 들고 와가지고 지금 웹폰 가지러 갔네 웹폰 가지고 창고 갔어 지금. <웃음> 아아어 깜짝이야. 또또써또 또, S 설한개떤줄 알았네. 아 가자. 다음. 와순식간에만점이 사라졌네. 아아아에 에설 좀 많이 주려고 뭐로 가. 좀 멀리까지 갔나 봐요. 안 나오네. 어 뭐야 트위치 뭐야? 트위치 뭐야? 갑자기 뭐야 <웃음> 이거 아니야. <웃음> 오 뭐야 에설 뭐야? 에설 많다. 자 이제 뭘 오겠지. 어... 올때 됐어. 좋까 아... 어, 어, 어, 어, 어. 지금 길... 길 오는 중이야. 지금 오는 중이야. 오는 중... <웃음> 오는 중이야. 오는 중... 어... 일단 웹폰... 아... 아케나트... 큐이거 어... 이거 또 떴네. 3초월... 아... 2초월이네? 아이또 저항인가? 헤어 저항 이브야 제발 이브야 이브야 뭐로 좀 사료 좀 줘라 사료 밥을 안주니까 안오잖아 가자 아이씨 어? <웃음> 잠깐만 올때 됐는데 아니 올때 됐는데 올때 됐는데 안온다고 어? 뭐로야 지금 누가 뭐로 데리고 갔나 뭐로 데리고 갔나 이거 아닌데 <웃음> 보로 파업 좀, <좀씩> 씨. <웃음> 보로야. 또캣닙캣닙을 들고 와요, 오니? 어? 보로야. 이제, 나와라! Nope. 아, 개빡치네. <웃음> 아, 개빡치네, 진짜. <웃음> 아니, 좀줄 거면 SR 왜 폰이라도 주라. 와 티만 나오냐? <웃음> 아니에요. 아직, 네발 남았습니다, 네 발. 아직 40발 남았습니다, 여러분. 40벌 남았어요? 40벌 남았습니다 하핰핰핰 현장으로 보는 이거 안나오면은 개반데 진짜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넘어져 넘어져 넘어져 아니 넘어지라고 그러는데 아또또 또 아티야 여기 자리가 이상한거 같아 자꾸 아티팩트만 나와 이상해 자꾸 떻게팩트만 나와 게 어떻게 이상게이상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걸자 <웃음> 여러분 포기하지 마요 아직 어0 0어남았어 어떻게 마일리지까지 해서 두개 먹자 두개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3어0 0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의 기운을 받아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네 맞네 이번한테 가자 이번한테 제발 지금 모로 있거든요 모로 여기 있거든요 모로가 모로가 여기 있어요 아이 자식 표정 봐아얄미워어너 S S R 좀 들고 와어자 지금 모로 바로 옆에서합니다 모로 바로 옆에서 응 먹고 먹고 다음에 먹고 말리지세개 가자 가자 고양이들하 <웃음> 고양이들아 <웃음> 와아 니 바로 옆에사는데안 뜬다고 이게? 아...SR 웹폰이떴긴 떴네 무기가 나왔긴 나왔네 쓰는거 아니죠 다이아 어? 같이 터치하는데? 아 미쳤나 무슨 확정인데 왜내 돈을 써 확정인데 아 이건 아니다 진짜 롤백해라 이거는 변신 아닌 것 같은데 아 변신이 아니야 오 갈자구요 오케이 오케이 본주님께서 갈고 뽑자고 합니다 성목객 기우들 받아보자 제발 웨 폰조 웨폰웨 폰조 제발 웨 폰조 <웃음> 스왈 변신 좀 들어 제발 변신 좀 들어 제발 변신! 아 미쳤네 이거 39,000 9천... <웃음> <웃음> 마지막! 마지막 총알 갑니다 레츠고 모로 렛츠고 모로 모로 모로 아 살짝 렉걸리길래 뜬줄 알았어요 아, 개겼네또 <웃음> 와.. 확률 미쳤다 변신! 제발! 불이야! 변신! 변신! 방금 아니에요 뭐야 아니에요 아이씨 아니잖아 진짜 아바 <목소리> <바울> 발자드네? <목소리> 와 이거 기만하는거 봐라 음 저게 아니에요 와 이거 이거 아와 진짜 뒤통수 때리고 싶네? <웃음>